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어서 저희가 메터프리터를 연결을 하고 난 뒤에 음, 앞쪽에서는 이제 정적분석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p 이 Studio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프로세스 익스플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모니터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서 시스 인터널스에 있는 거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스템 공격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시스템 진, 그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 모니터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그래서 이제 것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프로세스 그 모니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들이 뜨기 때문에 요거는 후에 필터링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분석하게요 근데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좀 뜨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저희가 앞쪽에서 공격을 할때 어떤 이벤트들이 추가적으로 공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동작을 하고 난 뒤에 멈추면은 어 그나마 좀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안합니다 저희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그래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공격 우리가 칼리디누스 쪽에서 메터프리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거하고 같이 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상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놓겠고 여러분들도. 어, 듀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벤트 발생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거 시스템에 동작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화면이 하나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 프로세스 정보들을 뭐 확인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PS라고 하는 명령어나 DIR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고 DIR은 폴더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을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기서는 이벤트가 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한번 좀 발생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은 어, 연결이 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명령을 입력할 때마다 명령을 입력을 할 때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어, 수행했던 명령 수행했던 그 악성 코드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동작을 한 것이고요 얘를 멈춰놓고 좀 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쟤를 멈추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앞에 하고 실습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은. 지금, 어, 시작할 때, 이 시작 프로그램이 도, 딱 그, 저희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스크립트가 이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얘를 죽일게요. 얘를 죽이고요. 우리가 볼 것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은 security.exe 파일. 그쵸? security.exe 어, 파일. 얘를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금방 명령을 했던 것들을 찾으려면은 위쪽에서 옵션 쪽에, 옵션이 툴이죠, 툴. 예, 툴 쪽인가요? 필터죠, 필터.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자, 필터 쪽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필터를, 필터를 여러분들이, 어, 적용을 할 겁니다. 이, 그, 프로세스 모니터에 대한 필터 기능들도 한번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필터에서, 필터,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자,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필터 있잖아요. 이것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어, 패스 프로, 프로세스 네임이죠. 예, 프로세스 네임이 security.ex 파일이죠. security.ex 파일이 맞냐 아니면 continue 저희가 포함되어 있냐 근데 security.ex 파일이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add 시키면 include가 돼가지고 이 security.ex 파일에 있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은 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현재 security.ex 파일만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 어, 그러면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지만은, 네, 많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발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까 명령어를 수행했던 그 부분,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요 부분일 겁니다. 요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4444 포트로 연결이 되면서, 예, 444 포트가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내릴 때마다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보면은 뭐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한다 아니면 dir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 라고 할 때마다 지금 현재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자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벤트가 어떤 것이 떴냐면은 이렇게 444 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c k t e x 파일들이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아마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예, 고러한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것을 필터를 우선은 저희가 다시 또 필터에 들어가서 얘를 지우고요 어, 얘를 지우고 아니면 제외를 시킬 겁니다 다시 또 제외를 시키고 이따 한번 좀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은 클리어 있거든요 클리어가 어디냐면 은 어, 이게 해상도가 이래서 좀 불편합니다 클리어 있잖아요 요 클리어를 입력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쉘.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뒤쪽에다가 같이 놓으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쉘이라고 하는 것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뒤에 갑자기 cmd.exe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보십시오 네, cmd.exe. 자, 근데 cmd.exe 파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동작을 했는가 이제 확인해야겠죠. c m d s 그 h e 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윈도우즈의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죠. 아마 여기 아까 jpg 파일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 파일이네요. 여기에 들어간 파일이니까 그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우리가 di를 했을 때그 명령어가 어, 이 프로세스 모니터에 보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려면은 필터죠 네, 필터에서 필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 프로세스 네임 그 다음에 cmd.ex 네, cmd.점 파일 그 다음에 add를 하시면은 여기 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pply를 하시면은 어, 우리가 cmd.ex 파일을 한 것이 어떤 이벤트부터 보... 뭐 발생을 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cmd.ex파일이란 것이 스타트를 했어요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 얘를 로드 이미지를 하겠죠 불러오겠죠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심, 의심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cmd.ex파일이란 것이 크리에이트 파일 됐는데 이게 접, 그 접근이 그접 돼가지고 저희가 no, 크리에이트 파일이란 것이 생성된 것은 아니고 접근할 때마다 도 크리에이트 파일이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벤트가요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의심해야겠죠 왜그냐면은 러 우리가 이거 cmd.ex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cmd.ex 파일 이런 데서 이제 동작을 해야 하는 건데 다운로드.ex 파일이라는 곳에서 바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의심되야겠죠 뭔가 의심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cmd.ex 파일이 동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여러가지 dll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쭉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cmd.ex 파일이란 것이 여기 보시면은 예, 다운로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벤트들을 이제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dir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이런 이벤트가 뜹니다. 이런 모든 폴더들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별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아,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명령어는 이런 것들이 뜨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용, 이 공격자가 음, 실제적으로 여기 있다가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하고 싶어요. 업로드하고 싶어. 예, 그랬을 때그 파일들을 업로드 했을 때또 이벤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벤트가.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 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한번 볼까요? ls 보면은 어, 어떤 것들을 한번 여기 있다가 어, 넣으냐면은 cd 다운로드 없네요. 파일이 별로 없어. 네, 파일이 없는데 이런 어, jpg 파일들을 한번 여기다가 에,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업로드를 할 때는 여기서 메타프리터에서 바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md.ex 파일 쪽에서는 이벤트가 몇 개가 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지금 현재 떴네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서 필터에서 예, 필터에서 아까 저희가 했던 것들을 다시 인클루드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벤트가 여 쪽은 안나 아, 프로세스 아이디가 아니죠 자 요거를 그냥 중단을 할게요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로그를 한번 좀 다시 지우고 다시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요런 것들이 떠요 지금 현재 보면 명령어 서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업로드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벤트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은 서치 프로토콜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원격에서 이런 것들을 업로드할 때 담당하는 애가 바로 이런 프로세스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다시 한번 좀 삭제하고 할 때마다 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쉘 명령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넷 유저 네, 그 다음에 뭐 해커라고 하는 건 미리 제가 동작했기 때문에 해커원, 해커01, 그 다음에 애드 요거는 뭐냐면은 어 사용자를 정보들을 저희가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시키시면은 Success 나오죠. 그 다음에 NetUser라고 명령을 하면은 저희가 만든 해커 01이라는 것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도 분명히 어딘가는 이벤트가 있겠죠. 이벤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벤트들을 좀 중요하게 좀볼수면은 어, 이렇게 UDP 샌드라고 하는 얘네 이런 이벤트들도 뜨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의 그런 유저, 예, 레지스트리 키에 그 유저하고 정보하고 관련된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부터요. 이래서 없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그나마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도구 중에 보면은 이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툴즈에 보시면은 컨트롤 T 입니다 이 프로세스 모니터 같은 걸 우리가 다 나중에 저장하고 난 뒤에 분석하는 거우리려 좋아요 네, 좋은데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것은 제가 강의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트리 정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키면 요 어, 앞에서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배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상에 n e t 1 2 x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뜨잖아요 이거 net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이벤트예요 거기에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확인 해보시면 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보기 편해요. 이게 보기 편한데 어, 우리가 이제까지 명령어 이렇게 그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모니터에서 이거는 모은 것을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시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보면은 s e c u t e x 파일 안에 cmd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d.ex 파일 아래 n e x e 라고 하는 애가 명령어를 수행을 했고요 n e t 라고 하는 명령어는 어떤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그룹 사용자들을 확인한다거나 뭔가 사용자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어, cmd 명령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을 수행을 했는가 예,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트리 구조로 확인을 한다면 은 이 공격자가 여기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하는가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죠 대충보다는 잘 알겠죠 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악성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동작을 하는가 예,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모니터로 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타스플레이트라고 하는 도구에서 시스템 해킹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정첩분석과 동첩분석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